오시나요? 애니메이션 보니 극장에서? 어 저는 극장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솔직히 잘못 보는 편이고요 음. 예, 극장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 예, 짱구라든지 도라이몬 같은 경우는 극장판 나오면 꼭돈 주고 결제를 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절대 불법 다운로드는 안 됩니다 불법 다운로드는 안 넘어 요즘에는 여러분 옛날과 달리 심신치 않게 극장 스크린에서 애니메이션이 걸리는 걸볼수 있어요. 음, 사실 이렇게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보편화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음, 2 0 1 3년만해도 관객이 이에 비해서 정말 낮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소비층이 보편화되면서 음, 과거에 비해 동원되는 관객 숫자가 슬쩍 눈도 커지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yeah.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극장 애니메이션의 흥행순위 TOP10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랭크인 됐을지 같이 알아볼까요? Let it, go. Let it go. 10위는 2004년 개봉한 하울의 움직이는 성, 관객동원 301만 5,165명을 기록하였습니다. 9위는 2004년에 개봉한 슈렉2, 관객동원 330만 533명을 기록하였습니다. 8위는 2017년 개봉한 슈퍼베드3, 관객동원 332만 4,861명을 기록하였습니다. 7위는 2017년 개봉한 너의 이름은 관객 동원 367만 4023명을 기록하였습니다. 6위는 2016년 개봉한 쿵푸팬더 3, 관객 동원 398만 4822명을 기록하였습니다. 5위는 2008년 개봉한 쿵푸팬더 1, 관객 동원 467만 3009명을 기록합니다. 4위는 2016년 개봉한 주토피아! 관객동원 470만 3245명을 기록합니다. 3위는 2015년 개봉 인사이드 아웃. 관객동원 496만 9735명을 기록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픽사의 15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제 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면서 한동안 부진한 성적을 냈던 픽사가 다시 활기를 찾게 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2위는 2011년 개봉한 쿵푸팬더2! 관객 동원 506만 2722명을 기록합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1편의 기대감을 얻고 엄청나게 흥행 기록을 세운 쿵푸팬더2! 그러나 전작에 비해 악역 캐릭터의 완성도와 인물 관계 드라마가 어수선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토록 꿈꿔오던 용의 전사가 된 포. 진정한 용의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 시프사부와 쿵푸 수련에 매진하던 중 타지의 쿵푸사부들이 하나 둘 쉔에 의해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호는 무적의 오인방과 함께 쉔을 저지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쿵푸팬더2는 미국에서는 전작에 못 미치는 흥행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등 동양권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게 되죠. 1위는 2014년 개봉한 Let it go! 아, 겨울왕국! 관객동안 1,029만 6,101명을 기록합니다. 겨울왕국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창립 90주년을 기념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전세계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 2014년 전세계 영화 흥행 1위! 대한민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천만 영화! 정말 어마 기록들이죠. 이위 토이 펜더 2보다도 무려 2 배나 더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합니다. 겨울 왕국은 처음 새로 개발된 그래픽 기술이 접목되어 한층 향상된 눈 그래픽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옥 같은 명곡들을 우수수수 쏟아내게 되면서 다양한 취향의 소비층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눈의 여왕 엘사의 캐릭터 디자인도 무척이나 잘 빠졌기 때문에. 아이돌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팬덤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The 자 네, 지금까지 한국 극장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애니메이션이 랭킹에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맞아 맞아. 국산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경쟁력이 좀 많이 부족한 걸까요? 그런가. 근데 그 질문은 우리 교수님께서 확실히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오셨습니다. 우리 결혼하신공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 국내 애니메이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부족한 음.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음. 사실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음. 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워진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첫 단추. 사실 1960년대 60, 홍길동전이라는 신동헌 선생님께서 음. 정말 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랄만한 애니메이션을 아무런 기술도 없이 정말 독학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큰 빅, 빅히트를 쳤습니다 오. 그때는 애들이 보지않고요 어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손잡고 와서 봤어요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획한 사람이 나돈못 벌어서 하고 그냥 뻥 차버리면서 어? 뭐 신동헌 선생님께서 붓을 꺾고 그 뒤로 애니메이션이 침체기에 1차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 뒤로 2차, 3차, 4차 앞으로 말할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애니메이션 산업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IMF가 터진다든지 또는 민주화 사태 때문에 여러가지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하면서 제대로 날개를 못 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용 애니메이션들은 꽤 제작이 열심히 잘 되고 있습니다. 어, 맞아요. 음. 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들이 어, 이건 애들 거야. 다 아니가 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멋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날이 곧 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우리 국내 애니메이션들 요즘 재밌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어, 국내 애니메이션에도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국내 애니메이션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교수님 덕분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또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음>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아직